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이자 자유시민정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입니다한 어, 일주일 전에요. 청와대 영민간의 노래가 울려퍼졌습니다. 모조리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노래가 요 울려퍼졌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위해서 영빈관에 들어섰을 때 울려퍼진 노래의 가입니다 여러분 이 들어보셨습니까 아 도대체 누구 누구를 갈아 없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네? 문재인 보직이 갈아 없어야 될 사람이 누구를 갈아 없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 노래 가사가 말이에요 유재석이가 어, 가명이 가수 예명이 어, 그, 그 있습니다 따로 그 노래의 후렴에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모조리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중화대부터 국회 사법부, 검찰, 법무부, 모조리, 국회의원까지 모조리, 이번에 갈아파야 되겠죠, 여러분? 네. 갈아입자, 거짓말쟁이, 네. 네. 갈아입자, 거짓말쟁이, 문재가갈아자문진가갈아자 네. 문진! 문진! 문진! 마카파 신년 기자회견 선상에서 문재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국이가 고초를 많이 겪었다. 내가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또 기자가 질문하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배임하면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싶다. 누가 누구를 맞대로잊혀지겠다는 겁니까? 국민은 문제인 그 제의를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 소외 가서 따라가서 구감참실에서라도 여러분 눈이 풀립니까? 나라를 맞으키는 장군이 어디 국민들로부터 어히고 싶다는 말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이한테 마음의 비전을 줬다고요? 이렇게 나라를 개판을 치라고 국민 삶을 과정에서 바뀌었는 확보하게 한 사람이 국민들에 대한 조그만 어? 마음의 빚을 짓다른는 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는 뉴스는요 2032년 백량 서울 올림픽을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버렸어 여러분 자기가 그때까지 살았습니까 자기가 2032년까지 살아서 올림픽을 유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평창돌기올림픽에서 사기쇼로 가지고 얼마나 울겨먹었습니까? 그런데 다 사기쇼로 밝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북한 핵을 1년 내에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다. 국민들한테도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속이고 국제사회를 다 속였는데 여러분 북한에게 하나라도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온 국민을 북한에게 인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북한 개별 관광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관광 개별 관광한 국민들을 다 인질로 김정은한테 갖다 바시겠다아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김정은에 대해 인질 장사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에게 인질로 바쳐서 자기 개인 권력을 유지하려는 막바가 펼쳐 권립니다가락자 <목소리> 문제인 정권! 가합자 문제인 정권! 지금 미국 대비스 대사가 며칠 전에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할 경우에 이미 2년 전에 한미 간의 합의하에 대북정책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조율를 하게 돼있어요 아, 그 이야기 했습니다. 헤리스 대사가 북한의 개별 관광 할게 미국 정부하고 워킹그룹을 통해서 합의해서결정이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났습니까? 헤리스 대사가 조선총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미국 국적에 미국 국적에 도착 외국아 대뿔했습니다. 이게 문바들, 심지어 국회의원이, 송영길 의원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종이 한심한 겁니까? 고종? 고종 때 나라 뺏기고, 일본 식민지를 삼고, 살면서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와서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고종입니까? 문재인은고종이가문재인은고종이가 문재인은 고종은 사라져라! 나라 팔아은 고종이 왜한시하나 여러분, 문재인 고종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를 조선 말에 일본에 뺏길 때보다 더 심각하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둬수 되겠습니까, 여러분? 4일5 총선이 세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년 전에 국회의원회관에 5일 동안 전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제가 백에서 떼어내서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이제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 300명이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당이든 자당이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데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묻고 가자 자기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번 더하기 위해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채임하고비곤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다시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용납할수 있습니까? 네. 이번 사1 5 총선에서 국회의원 모든 여든여든 다 갈아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고개하십니까? 가랍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모조리 싹다 가랍자 국회의원! 이번에 여러분, 사이로 총선에서 정권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다바라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싸인, 이거의신이들어 깨묻지 않은 정직한 사람들로, 용기 있는 사람들로, 쌍글이 판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 29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다 물러나라고 하시다. 다, 물러나라! 다 물러나라! 좋은 말할때다 물러나라! 당신들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대사할 자기 이겼다! 자기 다해서배출한 대통령을 말가 붙기지! 매일 지나다니는 국회의원 일층로비에 전시된 것도 오른쪽 지나다닌 사람들 아닌가? 소설을 물러내라!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문재인이나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이야! 지금 그 4.15 총선은 다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잘못하면요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옛날 유다 민족이 바빌론의 노예로 가서 70년을 살았는거 아시죠 예, 성경 10편 뭐1 뭐 3장 어디에 논다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요 거의 너무 우리하고 이천지가 자주 못나면절어되는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왜 유다 민족이 바빌론까지 끌려가서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유명한 팝송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강가에 청성맞게 앉아가지고 시원을 그리면서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 젖노라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히트곡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리버 바빌론 예. 예, 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기원전 587년에 유다 민족이 이방신을 생긴 거예 이방신 그 우상을 이방신을 생긴 채로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방신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이방신처럼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으로부터 어? 폐국을 멍텅구리, 겁먹은 개, 쏴면 소대아래 이런 막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바짓가리 잡고 서툭 낀 수준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방시설에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의 올 사이로 총선에서 심판을 받지, 받, 받지 않고 계속 집권했다. 우리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김정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아라에서 김정은 문재인 공조체제, 공조전체지 공산체제에서 노예처럼 산다는, 살 안사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어? 끔찍한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는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연방제지, 뭐 어떻게 지금 전부 보면은 지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소처법 통과된 거 보셨죠? 연방제 선거법, 이거 국민이 지지를못 받아도 정권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선거법 위반에 개정한 거고 공수처법은 내가 제지도 나는 조사를 안받고 어? 내마음에 안된 을 전부 다 치부였겠다는 게공수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공산국까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대명치지 세계 1 0위권에 문명국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확실히 심판을 해서 정권을 되찾아서 공수증법 다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다 원상회복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 청산 안 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압력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청산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의 분열과 이거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이번에 이 선거를 이겨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그냥 쌍글리 뭉개뜨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 체제까지 청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김정은 체제 청산 예. 문재인 정권 붕괴 예. 어,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괴로우나 괴로우나 철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국민의 소리 만세! 만세! 우리 장기표 대표님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